안녕하십니까 치우밥입니다아 조명을 좀 켜야겠네요 좀더 낫나요? 비가 왔어요 오늘은 비가 왔는데 어... 시원하다 라기 보다는 좀 후덥지근한 날씨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특기도 더 많아지고 참 짜증내기 쉽고 욱하기 좋은 날씨죠 오늘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거, 요거 요거 실물을 찍기 전에 납품을 해버려 가지고 실제로 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놨던 거 요거 요거에 대해서 알루미늄 링이거든요 근데 얘가 6 t 예요저 나름대로는 좀 약간 얇은 제품에 속합니다 뭐 제가 뭐 링기어를 여러가지를 하지만 보통 한 30T, 40T 이런 부분들을 가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의뢰를 받은 제품은 6 t 예요 근데 실제로 6T짜리 제품을 가공을 하려고 러면 어 이렇게 쪼물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난해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얘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15T로 받았습니다 15T로 받아 가지고 가공을 하는데 일단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영상을 보시고, 아, 치우밥은 이렇게 가공을 하는구나라고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저도 이 얇은 소재는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싸매가지고 계획을 하고, 이제 가공을 했는데, 다행히 뭐큰불량 없이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일단 영상 보시죠.